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13절까지의 말씀을 공복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은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과 다른 영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정말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랑하는 예수님의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성령 하나님과 다른 용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령님들과 은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분 나오셔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한 장하고, 나머지 하나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어떻게 성령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 사이의 이 종교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미혹을 할 때.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인 그들이 이 성령을 통단했다는 말을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성령 받으셨어요? 당연히 성령 받았지 그럼 성령 받았으니까 성경을 통단하시겠네요? 성경을 다 외우시겠네요? 성경 말씀을 다 아시겠네요? 권사님, 집사님, 성경님 정말로 성경 말씀을 다 아신가요? 성경 받았다면서요? 이렇게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거나 사기를 칠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단사기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그 성경 구절 하나만 읽지 말고 그 성경 구절의 앞 문맥 뒷 문맥을 같이 읽어보면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사기를 쳤구나 라고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라게 그 성경구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한 그 성경구절에 앞에 구절 뒤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구나 아저 사람이 나에게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쳤구나 이렇게 쉽게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11절 말씀은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2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통달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사유비집단들에 빠진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 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 이제 다른 예수에 대해서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른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후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대수을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같이 하면 다른 권력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같이 하면 다른 권력을 받게 할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2단에 빠지는 이유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를 확인해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창세절에도 존재했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그 몰랐던 이런 부분이 이단사인의 집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나왔는데 개신교 중에 이제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합동식, 통합식, 감리교, 친례교 이런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가장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교리에 대한 가장 완벽하게 잘 자리잡고 있는 게 바로 교단이라고 잘랑하셔도 돼요. 우리 교단이 그래도 성삼위일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립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도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다른 예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명,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많은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 쓰는 또 용어가 구원 받았습니까? 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 오늘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의심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질문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 전화 한번 들어보시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죄인이 확실하다. 나는 죄인이 확실하다. 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영혼과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은 결코 깨달을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 성도에 제가 너무 높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전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혼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의 육체와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을 이렇게 합해 주신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이 하나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뇌가 있습니다. 이 뇌를 지배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혹은 영이 있습니다. 아직 문자적으로, 동양사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얼 빠졌다, 정신 나갔다, 혼이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혼과 영에 있어서 이 관계를 언어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아직 정밀한 부분 정밀시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게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초자, 자, 원자, 자, 초자 의심, 의식, 잠재의식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뇌가 배고프다고 말하고 밥을 먹으라고 지시하면 손이 움직입니다. 목마르다고 말하면 눈과 손이 움직여서물을 가지고 옵니다. 아침에 피곤하면 뇌가 그냥 계속 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뇌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초자 잠재의식 나의 육체를 지배하는 뇌가 있습니다. 뇌가 생각사고를 만들어내다이 생각이나 사고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와 뇌를 영으로 볼 것이냐, 혼으로 볼 것이냐? 뇌는 육체입니다. 뇌는 정확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뇌의 지배를 받고 살아온 게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뇌의 지배가 아닌 나의 영혼을 깨우자면 나의 영혼이 이 뇌를 지배하고 이뇌가돼 나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게 나의 이 영혼을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지금까지 내의 지배를 받고 와. 있었다면 이제 나의 영혼을 깨워서 나의 영혼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끔 하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인 이 성령이 지배할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에게 기울, 귀 기울일 수있게록 나의 영혼이 영이 깨어있으므로 끊임없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자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혼에 대한 어떤 깊은 나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의 육체만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단 사이비 집단에 쉽게 빠지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보니 우리가 위조집회, 감별사라고 하죠. 그래서 감별사들이 그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집회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함으로 인해서 가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살해가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진짜에 더 많은 시간을 하려 하면 좋을 텐데 이 종교 사기꾼들이 두뇌가 계속 너무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적이라고 하는 그들의 가짜 속도까지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읽고 해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딜레가 어떤갈등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 삶의 집단들이 이영 다른 영에 대해서 주장할 때 이런 겁니다.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들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인간 육체를 만들고 그 육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동양사상의 이 귀신들이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고 육체를 들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다. 이런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 동양인들에게 귀신을 가지고 장난을 치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귀신은 죽은 인간의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귀신은 죽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사탄 마귀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연약한 인간 육체를 지배하면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육체가 필요하고 인간 육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것이 이런 이단 천지 집단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인 육체, 신신과 인간의 육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 된 존재가 총이 예수합니다제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혼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안상원이나 통일교 문성경이나 JMS 정연소이나 이단 사인들 교주들의 육체가 육체와 하나된 존재가 제일 예수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낮거나 학권이 약하거나 성령의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그 종교 사기수법이 너무너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고 이 시대 구원자는 바로 교주 자신이라는 것. 예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 그러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걸 모르기,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씨가 숨기고 있는 신천지 천지장도나 요아계시록 실상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데 신천지에 빠져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신천지는 그들의 구원자가 이만희 그래서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그런데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걸 깨닫는 시점이 3년 정도 되고 5년 정도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요 이만희 시하써 놓은 요한계시록 실상이란 책에 꼭꼭숨경면 나왔어요 여기 내용의 결론은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은 2000년, 2 0 0년 전에 초림때 구원자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바로 이만이라는, 이 내용은 신천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39번은 초림의 약속한 목자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것이며, 신약 27번은 재림 후 약속한 목자 이만이 곧이긴자한 사람 이만이를 증거한 것이라 할수 있다. 초림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구약 성령을 들어 자기를 증거했듯, 제일때 약속한 목자 이만이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이만이의 육체가 하나가 되어 신약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예언된 자기 자자신 이만이를증거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 시대의 본자가 우리 청년형님 이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거기 빠지지 않을 거입니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성경 공부를 하고, 1년이 지나고, 입교를 하고, 완전히 애는 미혹의 형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고 확신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이만희를 구원자로 교주로 숭배하게, 우상 숭배하게끔, 우상숭배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죽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예수님의 영은 이긴자라고 하는, 이긴 하는 이만이시에게 임하고 신천지 열두 집파장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영이 임하고 하늘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1 4만4천의 제사장 제사장들은 이 신천지인들의 육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신천지의 결론입니다. 신천지 37년 역사를 여기 하나에 넣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나의 육체에 나의 영혼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바로 이들은 1 3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의 육체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이 신천지의 신인합일체육체영생불사교리, 영계육계영육합일체육체영생불사교리라고 하는 신천지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는 54절 이 말씀에 대한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존재할 존재한다는 이 사실 나에게 나의 영혼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 베드로 집단장에게 베드로 집파의 영혼이 집파장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 집파장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명한 목사님의 영혼이 정진영 목사의 유체안에 들어와서 정진영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선명한 목사님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앞으로 말씀하게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 먼저 신천지 교리 결론부터 정리를 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보좌 구성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만들고 나서 일곱 명 내생물 내생물 천천 만만의 천사 이십사 장로들 하나님의 영적 보좌 구성을 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육체가 들어와서 역사할, 아담, 노아, 아브라, 모세, 요수와 예수님, 이런 육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천, 하늘의 연계의 모자를 구성하고, 천지, 하늘 땅에 육체를 만들고, 그래서 신천지가 천지창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말하는 천지창조는 성경이 말하는 천지창조가 아니고,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과 땅의 육적인 존재들이 신인 하늘체 되어서, 영원히 살겠다는 내용을 천지창경, 자기들끼리에 압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도혜사의 영, 책받아먹은 그계시록의 천사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이만시 교주 육체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육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이고, 일본 영, 게시록 1장 그 20전에 나오는 일곱 년이 나오는데 신천지에 7교육장이 있는데 그 7교육장에 육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계시 이제 네 생물. 4생. 그네 생물은 신천지 조직 중에 장연부, 청년부분며부 전도부라는 그네 조직의 회장이 있는데 그회장은 육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장로는 신천지 본부에는 24장로 전국에는 70장로들이 있는데 그 24장노인의 육치 안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열두지파 12지파. 열두지파장에게는 예수님의 죽은 제자들의 영혼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 이만인씨를 새 요한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요한지파가 있는데 요한지파장에게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그 요한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은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정말 신천지 교리가 조작하고 잘못되었지만 6개월 1년 동안이라는 긴 성경 공부와 비유풀이 때문에 이런 너무너무 어리석은 내용이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천지인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14만 4천명의 순교자라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14만 4천명의 순교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스스로 늙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강제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죽은 그순교자의 영들이 신천지인들의 육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제사장 위치에 올라가고 이 흰무리, 14만 4천명에 들어가지 못한 흰무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전세계에서 이 황금과 보화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명 아래 들기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구하고 쓰러져가는 우리 집도 세우고, 그리고 전국전 전 세계를 1 3만 4천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사장에게 한 곳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신천지의 결론입니다. 나의 영혼이 있다는 이 사실만 알아서 다른 타인의 영이 내 위치 안에 들어오면 나의 영혼도 있잖아요. 그죠? 나의 영혼을 쫓아내버리고 나의 육치만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세 한다는 거 이게 신천지 교리의 결론이요이거를 깨달으면 나오겠지. 이런 부분들을 꼭꼭 숨겨 놓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20대 30대 이 청년들만 해도 1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청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신천지는 성령을, 성령에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다차인들과 신천지가 어떻게 이걸 바꿔버린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소속된 영적 필조을 통해 하나님 편에 소속된 거룩한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 대형,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자 라고 이렇게 바꿔요. 이단 사진들이 종교사리분들이 여러분들을 속일 때 처음부터 다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에요. 10개 중에 7개, 6개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섞어서 여러분들을 위협한다. 그리고 성경에 거룩한 천사가 네 원이 나오니까 거룩할 성에다가 천사는 영적 존재이니까 우리가 천사도 성령이라고 부르자 니가 딱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죽은 영적 존재가 된이 인간들도 성령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언어를 바꿔치기를 해버려. 이 말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그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령을 보면서 성령님 하기도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아 성령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여호와 성령 하나님. 창조주 그 성령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런 사기집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성경은 성령을 한 성령이라고 기록해요. 한 성령이 한 분이신데 나도 성령 받았다 너도 성령 받았다 나에게도 임하시고 너에게도 임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성령은 한 분으로 기록, 기록되었는데 나도 성령 받고 너도 성령 받고 그러면 성경은 단수인데 성령이 복수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것을 구주마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숨겨놓았다고 했어요. 태양 있죠, 태양. 우리 권사님도 분은 이제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물주고 태양이 비치지 못하게 가려놓고 콩나물을 튄잖아요. 그죠? 이 태양은 하나이지만 그 태양빛을 통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 모든 인간은 이 빛이라는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태양은 하나지만 이 하나에서 나오는 이 빛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듯이 성령은 한분 성령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임하실 수 있다는 거요 왜? 그분은 하나님 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요 성령이 하나님 이시라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신, 주여호와의 신, 성령,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 성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영광의 영, 대원의 영, 보혜 성, 영원한 성령, 주의의 성실, 소멸하는 영, 생명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약속의 성령, 은혜의 성령, 성령에 대한 많은 명칭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기록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볼때 우리가 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다 찾기는 조금 힘들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성령을 속였을 때베드로가 성령을 속서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분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비공유적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어에서 편제하신이라는 말은 무소부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편제성이라고 하는게이 성령 하나님도 편제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전지 전능하시고 전능하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걸 알고 있느냐 너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느냐 자 우리 성도 여러분 10편 104편 3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04편 30절을 찾으셔서 아 성경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찾았고 눈으로 확인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04편 30절을 다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의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기 33장 4절을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6기 33장 4절을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33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자의 영이 나를 지으다 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창조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할 때그 창조들,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85장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185장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요 이사삶비 재단들, 특히 신천지에서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피조물, 천사의 영, 죽은 순교자의 영, 죽은 타인의 영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종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을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창조하셔야 되고, 전지 전능하셔야 되고, 무소 구제하셔야 되고, 나가서 이 인간을 살리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인데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게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뇌가 죄인인지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이렇게 중생된, 중생한, 회심한, 거듭난 그 사건에, 그 사건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역사라는 겁니 그걸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입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증거 복음을 전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그 증거고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가 받을 영은 피조물의 영, 천사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신천지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은 사탄의 영이고, 천사의 영이고, 죽은 인간의 영 잘못된 영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인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본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의 내가 내영 성령 하나님 그 영을 내 남성과 여종들에게 구워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29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 오세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요아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영을 7 0장로들 그리고 더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 주겠다는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지배를 받았다면 나의 영혼을 깨워서 나의 영혼이 항상 그 아버지와 그 성령 부모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미성경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아, 고린도전서 2장 1 0절에서 11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일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것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기쁨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이는을영위하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을 성령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이 성령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내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혼자 있을 때 함께 혼자 찬양하면서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집중될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치가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영혼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이 육체의 지배가 아니라, 뇌의 지배가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영혼이, 내 영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 영혼이 깨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할수 있도록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신련과 권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시험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겪는이 권한에 비하면 정말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